자 이번 시간에 이제 스토리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코마넥스의 핵심 개념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다음으로 찾아오는 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고 나면은 또 당분간 고비가 없을건데 이제 이제 고비가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또 복잡하게 리서스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느 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, 쿠마넌티스에서는 아, 이 스톨리지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쿠마넌티스는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 스톨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저장소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처음 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볼륨이라는 개념입니다. 사실 스토리지라는 개념이라고 뭔가 쓰지는 않고요. 어이 쿠버네티스에서는 볼륨이라는 개념으로 저장소를 보통 일컬어요. 그래서 이 볼륨, 뭐 볼륨 마운트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스토리지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컨테이너가 웹스토리지에 액세스하고 공유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포 컨테이너가 있지만 이 컨테이너에는 사실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이 포드도 한번 어, 삭제되면은 이그 컨테 그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파일 시스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파일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공간. 예, 왜냐 면 포드가 삭제되고 다시 만들어져도 이,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, 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 마운팅의 개념 아시죠? 그래서 아마 리눅스에서 마운팅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뭐안해 보셨더라도 뭐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쓰는 것 중에 뭐 윈도우에 USB를 꽂으면은 윈도우를 밀어도 USB는 안 사라지잖아요.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뭔가 마운팅을 했다, 뭔가 이렇게 예, 뭔가 꽂아 놓았다, 막뭐 약간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게이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쿠버네티스의 독립적인 오브젝트가 아닙니다.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가 어디다 선언하냐면 포드 안에다가 이 볼륨이라는 곳에다가 이 별도로 이 볼륨이 있어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게 이 볼륨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 컨테이너 실행할 때그 볼륨을 마치 usb를 꽂은 것처럼 마운팅이 되어서 어 디렉토리 하나의 마운팅이 되어서 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. 이 볼륨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. 볼륨의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쓰임새나 어떤 다양한 그런 실행 환경들을 좀 보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나 뭐 이런 이제 볼륨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게 많아요. 이 볼륨들을 다 실습해 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어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는 GCP 기준으로 좀 제가 진행을 좀할 거고요. 역시 여러분들이 NFS나 이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일단 이 강의를 먼저 좀어 제가 준비된 내용을좀진행 하고 음 NFS는 어떻게 제가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도커에다가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운팅을 해주는 게 좋을까 좀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추후에 어, 필요한 부분을 좀더 간추려서 정리해서 어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이 다양한 볼륨들 중에서 이몇 가지만 이제 볼 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륨의 종류는 임시 볼륨, 로컬 볼륨, 네트워크 볼륨 그리고 클라우드의 종속적인 네트워크 볼륨이 있습니다 이 임시 볼륨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볼륨에서도 가장 간단한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임시로 있는 볼륨이에요 그래서 사실 컨테이너가 파괴되면 얘도 파괴됩니다 아니 그럼 컨테이너가 파괴되면 이 볼륨이라는 그런 개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컨테이너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자, 두 번째는 이제 로컬 볼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. 로컬 볼륨은 뭐냐면 이 로컬이라는 게 어, 누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로컬은 여러분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포드를 배치를 하면은 이 포드가 실행 가능한 노드에 가서 실행이 되잖아요. 어,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죠. 그 실행이 됐을 때그 노드 그 노드랑 이 파일 시스템을 공유합니다. 그래서 그 노드에 있는 디렉토리를 어, 나한테 마운팅시키는. 그래서 서로 파일 그 우리 윈도우 중에 보면은 그 공유 폴더라고 있죠. 그런 개념처럼 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로컬 볼륨. 음,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노드가 달라지면은 데이터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 사실 이 포드를 포드에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1번 포드가 첫 번째 노드에 만들어졌다가 어, 데이터가 옮겨졌다. 어, 그러면은 다른 노드에 가면 안 보여요.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노드가 있고 두번째 노드가 있으면 이 첫번째 노드에서 포드가 만들어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얘가 사라졌다가 여기에 딱 만들어졌을 때 내용이 안보인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데이터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포드를 공유할 때 이제 쓰기보다는 이 노드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로컬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목적이 특별하게 있는거죠 뭔가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노드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얘는 이 컨테이너와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고, 얘는 노드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볼륨인데, 이 네트워크 볼륨은 이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예, 외부에 있는 보통 어그 자원과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쓰여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많이 써보셨을 만한 NFS. ISCS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,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걸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. 예, 왜냐면이 NFS 같은 경우도 예,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의 이제 서버잖아요. 그래서 서버를 만들어줘야 돼요. 그러면은 또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. 왜냐면이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급의 이제 보통 PC를 쓰기보다는 서버급에 이제 서버 그 컴퓨터를 쓰기보다는 예, 여러분들 PC 사양의 컴퓨터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아마 이 클러스터 세개를 돌리는데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리소스를 많이 먹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별도로 더 추가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GCP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GCP에서는 뭐라고 제공하냐면 GC Persistent Disk 라고 제공을 하고 AWS에서도 AWS EBS 라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애저에서도 애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네트워크 볼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 완전히 떨어진 그런 이제 저장소이기 때문에 이 별도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자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좀 보시게 될 건데 어 지금 당장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그냥 개요만 배웠어요 그래서 아이 목적에 따라 이 볼륨을 다르게 쓰는 그런 쿠버네티스의 어 기능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 임시 볼륨도 써보고 로컬 볼륨도 써보고 네트워크 볼륨도 써본 뒤에 여러분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그 쿠버네티스 포드 안에 필요한 이 저장소가 무엇인지 한번 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 볼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렸구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